안녕하세요 살구에요 오늘은 프리파라의 파루루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커스텀 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길게 만들어서 짧게 잘라줍니다 머리에 물을 묻혀 붙여준 다음 칼로 모양을 내주고 물로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개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점토로 앞머리 윗부분의빈 공간을 메꿔줍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길고 얇게 접어주세요. 이 위에 종이 호일을 돌돌 말아 감싸주세요. 이 부분은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고정시켜주세요. 히모키즈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해서 머리 롤을 만들어줄거예요 저는 안 사용하는 색깔을 사용했어요. 원하는 높이의 물체를 양옆에 놓아주세요. 이러면 일정한 높이로 만들 수 있어요. 클레이가 붙지 않게 밀가루나 파우더를 발라줄거예요 이건 올리브영에서 산 파우더 케이스인데 되게 사용할 때 편해요 파우더를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높이로 밀대로 밀어주세요 칼로 얇고 길게 잘라주세요 밑에 부분은 세모나게 잘라주세요 아까 만들어둔 호일에 돌돌 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125도의 오븐에서 5분동안 구워줬어요 이렇게 6개 만들어줍니다 꼭 식은 후에 만져주세요 안그러면 부서질 수 있어요 폴리머 클레이나 오븐이 없다면 이아코 화이트 수지점토로 만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아이클레이는 딱딱하게 굳지 않아서 고정이 안되니까 철사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연두색으로 칠하기 전에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칠해줬어요 책상 위에 물을 발라서 호일을 고정시켜주세요. 연두색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세요. 다 칠했는데 롤 부분에 사이사이가 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폴리머 클레이 연두색과 하얀색을 섞어서 만들었더니 훨씬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좋은 교훈이었다. 아디오스! 폴리머 클레이로 굴을 만들어서 반을 자른 다음에 분홍색 클레이를 얇게 밀고 잘라서 노란색 반구 옆에 붙여줍니다. 하트 큐빅 자국을 내줄건데 큐빅이 달라붙지 않게 파우더를 뿌려주고 그 위에 큐빅을 눌러서 자국을 내줍니다. 얼굴모양과도 맞춰주기위해 얼굴에도 파우더를 뿌린다음에 귀모양에 맞춰줍니다. 이것도 125도의 오븐에 5분동안 구워서 나왔어요. 이 위에 순간접착제를 이용해 하트큐빅을 붙여줍니다. 이번엔 하얀색 폴리머클레이를 길게 만든다음 작게 잘라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준다음 4개를 이어서 날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2개 만들어 오븐에 구워주세요. 얇은 연두색 클레이를 이쑤시개에 감아 오븐에 구워서 옆머리를 만들어주세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무광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주세요.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이 위에 한번더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또 색연필로 그려주시면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눈에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를 해줍니다. 만들어준 것들을 본드로 붙여줄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혀볼게요. 짠! 그럼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